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 랍스타를 예, 들고 왔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저 북한에서 태어나 갖고 예 한국 온지뭐 한참 돼 갖고 지금 한국 생활 에 적응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랍스타라는 거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기도 했는데. 그 차마 뭐 저도 가격이 비싸다는 건 알고 차마 사먹지는 못했고 지금까지 근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 봤는데요 실제 이게 크기가 지금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 무게가 지금 5.5kg 좀더 되고 한 6kg는 안 되는 무게인데요 이걸 제가 2 0 20만 원에 딱 샀어요. 왜냐면 21만 얼마를 했는데, 이제 20만 원에 가까워서 샀는데,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산 거고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무거워. 저 커갖고 제가 지 먹는 것도 지금 모르고, 먹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먹기 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사이즈를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발 하나. 이발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있는데 너무 크 갖고 제가 두 개를 같이 둘 수가 없어. 아무튼 이렇고요. 그리고 네, 전면을 크기로 볼게요. 자. 비교가 되시나요?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큽니다. 자, 이걸 이제 먹어 볼게요. 먹어 보는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뭘또 준비된 게 있어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 있고, 가위도 있고, 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이걸 어떻게 뭘주물어갖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장비가 조금 필요해갖고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아,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 오휴. 와. 이거 잡은 거. 예, 아 제가 저걸 말씀 못 드렸네요. 이게 지금 순놈이래요. 순놈 이 다리가 순놈은 다리가 하나가 크고 하나는 작대요. 그리고 앞놈은 똑같은데 일단 이게 순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유 이 것도 아 이건 쉽게 떨어지네. 뭐한 마디요? 예. 그리고 자 몸통을 분리하겠습니다. 와야 이거 TV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와 제가 이런걸 지금 보고 본다는게 꿈에도 생각도 안했던 일인데 오우 자 이제는 장비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어먹고는 못봤지만 일단은 제가 검색해서 봤던 그대로 할게요 ,이. 자, 어. 이거는 저기서 본 거는 작으니까 이게 잘 잘라지던데 이게 너무 크니까 힘이 엄청 가네요. 어우요. 와. 야 이야, 이거 커서 그런가봐 이게 잘잘라간지 이렇게 발 끄는 건. 일단 이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잘라져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와, 와, 꼬리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도 살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게 살이에요, 살. 크기가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해야 잘 보이네 오자 한번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와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말은 못하겠어요. 너무, 너무 커갖고. 입안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갖고, 양이. 야, 맛은, 보는 그대로예요. 이게, 아, 맛이 어떻게 쫄깃쫄깃 하면서, 바다향이 그대로 나요. 그리고, 아, 진짜 이거는, 돈 주고 사먹어도, 깝지 않을 정도로, 양도 그렇고 맛도 맛있네요. 예. 어, 사람그 그대로 사서 바로 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 향이 그대로 나고 맛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 제가 산 산물 때부터 먹기 싶었던 거라 일단 요거 분해를 해체를 하면서 조금 맛 봤던 거예요. 일단 부, 다시 해체를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걸 원래 작은 거는 과일로 이렇게 자르면 된다요.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건, 다리, 이, 이건, 요런 다리 자체도 이게 살이 있을 것 같아. 원래 이거는 이렇게 땅는거 아니던데, 뭐, 아이고. 야, 이, 보세요. 여기도 살이 이렇게 있어요. 작은 거는 이런 데 살이 없어요. 그냥 뼈만 해서 잘라버리고 하는데, 이건 살이 많아요, 이것도. 와, 대박. 와. 와. 랍스타가 이렇네. 보기만 하고. 오, 이거, 갈 자른 거 맞나? 갈잘라야 되는 가 보네. 살이, 아니, 내장까지 나올 것 같아서. 잘랐어요. 잘랐고. 와, 대박. 애도 잘라주고. 이게 큰건 가위로 잘안 되네요. 제가 가위로 하는 걸다 봤는데, 어, 애만 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는. 코우. 이야, 이거 막 땀이 나네. 자르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이렇게 벌리면서 짜이지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갈라지는 건데. 저는 가르지 않고 여기다 이제 어 밥을 좀 비벼 먹든지 뭘 하려고 이껍데기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만 이제 제가 꺼내 먹을 거고. 아유 이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일단은 이거 마디로부터 마디부터, 마디부터 자를게요. 야이 손바닥 손바닥이 가려버렸어. 요 손바닥 제가 피는데 으와 응? 이거 그... 야 이거는 이건... 야... 먹는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더 많이 걸린 것 같아 아, 아 일단은 제가 이걸 쓰... 사용할게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일단은 조금 아우씨, 이게, 소리가 또안 좋을 것 같은데. 아우, 잘라졌다. 아, 근데 자른 걸 잘못 잘랐나? 이거 쭉 나와야 되는, 아, 이쪽에서, 잘라 이거, 이, 야, 자, 이거에서 나오는, 저도 본것 같은데. 우와. 와. 아, 잘라졌다. 끊어지, 아, 이쪽에서 나와버리네 여기부터 버리세요 살이 와, 이거는 뭐 이걸 다시 잘라. 쨍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물뭐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게 뭐지 제가 지금 갑자기 망치가 준비가 안 됐어요 망치를 원래 돼, 해보려고 했는데 망치가 준비 안돼 갖고 일단 이걸 한번 때려 볼게요 소리가 쎄게 날거 아닌가? 일단은 소리가 좀날것 같은데요. 오,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바닥에 다튀버리네 아, 이거 문제다. 이거 큰일 났네. 아, 톱을 쏠아야 돼. 안 되겠다. 톱을 쏠아야 돼. 톱을 쏘겠습니다. 먹기 전에 준비가 다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큰거 사서는 그냥 생각처럼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준비가 다 있어야 될것 같아. 저는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우. 아, 안 되겠다. 이렇게. 아,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안에 보니까 살을, 살은 좀꽉 차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살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근데 제가 이걸 따지 못하겠네 일단 이렇구요 자 다리는 이거를 다리는 나중에 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먹을게요 이게 아 이제 아까 먹던건데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와. 입 안에 있을 때는 말 못하겠다. 계속 씹게 돼요. 입 안에 들어가서 계속 씹게 되네요. 멈추게안 돼. 어. 와 wow. 입안이 막 아파 어 와, 게맛하고 똑같은데, 게맛보다, 게맛은, 게 맛하고 똑같은데 게 맛보다 게 맛은 게사살은 제가 먹어봤으니까 게살은 좀 그런 래 씹으면 좀 부드러워갖고 몇번 씹으면 넘어가는데 이거는 안넘어가요 왜? 너무 쫑기쫑기다. 좀쭈기는것 같아요. 그 개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개살은 몇번 씹으면 넘어가는데 이거는 삼키지 못하겠어요. 너무 쫑쫑하다가 그래갖고 아 제가 벌써 두 개를, 아, 두 번, 세번 떼어봤나? 근데 이거 맹고먹기 막 그러네 어, 제가 맹고못먹겠어 너무 와사비 제가 와사비를 좋아합니다 제가. 응. 와사비를 좀 묻혀서 먹을게 요 이런거였네 어. 야 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사비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 좀 개인적으로 와사비 좋아합니다 음. 아아 아, 계속 씻게 되네 우 음. 와, 어, 응, 아 통짝 불은 안 해. 통짝 불은 안. 음. 그냥 이거 찰로 먹은 거하고 장자찜은 또 맛이 들네. 응. 장자찜이니까 조금 짭짤하면서, 어, 이 랍스터의 그 맛, 향이 신하게 나네. 음, 아. 많이 씹고, 많이. 참기니까. 벌써 배가 차라고. <웃음> 아. 대박. 아. 제가 작은거는 못먹어 봤어요 작은거는 못먹어갖고 이런거랑 똑같은지 몰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큰거는 조금 뭐 이럴까 나이들었다 할까 살이 제가 표현을 지금 잘 못하겠지만은 사먹으려면, 이보다 좀 작은 걸 사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커갖고, 일단 양도, 여러이 먹으면 괜찮겠지만, 맛을, 맛 차, 차이에서는 조금 작은 걸, 이보다, 그걸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맨 살을 먹었을 때는, 글쎄, 물론,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맛있긴 한데, 살이 너무, 좀, 쫀득쫀득하면서 좀 질긴, 질기다 할까 그런 맛. 네. 입안에 들어가면 바로 못 넘기겠어. 계속 씻게 돼. 너무 쫑깃쫑깃 하고 막 질려. 와, 음, 뭐, 일단. 자, 원래 작은 이 랍스터는. 이 굵기가 약해요 약해 갖고 이 안에 뭐 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건 좀 굵으니까 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쬐서 한번 봐 볼게요 한번 이건 뭐지 이건 못먹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 물때 버려야겠다 아.. 뼈들이 다 악세 갖고 자이 음. 아, 안에 있을까? 살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따보면 알겠네. 뭐야. 에이, 가르쳐. 자, 이것도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처음 먹, 처음 먹어봤고. 에이. 안까문이 낫겠다 이거는 굉장은 저는 생각보다 살이 꽉안 박혔어요 이게 지금 제철인 아니 돼서뭐 제철은 언제지 몰라도 수족관에서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얘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살은 많이 못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은 콕 박힌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왜 다른 거는 제가 좀못 느끼겠는데 이거 지금 제가 깨진 못했지만, 은이 안을 제가 봤어요. 이 안에. 이 안에가 공백이 좀 막, 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랍스터를 잘 고르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은 어쨌든, 안에 살이 꽉 박힌 랍스터가 아닙니다. 제가, 제가 사서 지금 먹는 거는. 물론 이거 볼줄 알고 그러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꽉찬걸사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은 제가 산 거는 지금 음 제대로 못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무튼이 안에 지금 공백은 있지만 그래도 살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지금 아직까지 답이 안 나고요 음, 야장. 야 이거는 또 어떻게 먹어야 먹어봤어, 알려. 제가 한국어여갖고, 참, 이런 것도 다 먹어보고요. 아,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어 한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아, 아이고, 이, 뚱아리 여기는, 맛이 조금 고소하면서도 확실히 여기 것 제가 뭐 이제 지금까지 먹었던 여기 것보다는 맛있네요. 여기보다는 응. 맛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 좀 쫑그 쫑그한 맛밖에 없었는데 확실히 내장 이 몸통 안에는 살이 맛있어요. 고소한 것도 느끼고 짭짤해하고 그러네요. 어우오야 근데 네. 가 이런 뼈들이 깜짝하네 이게 어우 조심 먹어야지 이게 어떻게 이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뭐막 크고 막 입에다 엽, 엽고 막 쪽쪽 빠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 끈으면 무조건 이렇게 파먹어야 될것 같아 입을 가지고 가면 찢어질 것같아 입술이 상처 날것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그냥 먹을게요 아, 아이 내장은 맛이 조금 다르네요 고소한 맛있고 쫑깃쫑깃하네요 고소해요 피 같은 그런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안 먹을게요. <웃음> 아, 벌써 배가 부르는데, 이게. 내가 여기다 지금 밥을 비빔먹으려고 했는데, 아, 못 먹을 것 같아. 밥은 못 먹을 것 같고, 일단 먹는 데까지 먹을게요. 이 너무 커, 혼자서 이거 먹는다는 거는, 제가 원래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먹방으로 하려고 하다가 먹방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혼자서 다먹는 그런 걸 하려 했는데 그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먹으면서도 벌써 배가 차요 <웃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 먹방 이런 개그르시막 혼자서 먹는 이런 건 못할 것 같아. 그런건못 찍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이게 처음을 지금 도전하는 건데, 다음 영상부터는 좀더 알차게 좀더 좀음 좋은 걸로, 좋은 컨텐츠로 이제 준비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지금 예상은 이제 오늘 이번에는 랍스, 랍스타를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어 킹크랩 쪽으로. 예 제가 지금 왜 해물 쪽으로만 먹겠나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원래 해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물 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뭐음 우리 시청자 분들이 댓글에다 뭐 어떤 거어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쪽으로도 도전 또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지금 다는 지금 제가 먹은게 지금 이 이, 기본, 큰, 큰 다리 같은 이런 건못 먹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있고.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못 먹겠고, 제가 먹은 것만 해도 지금 많이 먹은 거거든요. 제가, 이 정도 먹은 데도, 아마 개 같은 거는 서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음더 알찬, 근데 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제가 <웃음> 아직은 처음이라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어 제가 또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에만이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왔고 네, 남한에 와서 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접하게 됐고 유튜버로 저도 한국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과정에 지금은 이제 유튜버로 전환하는 시기가 됐고, 지금 이제, 이제 처음이라,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잘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어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은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음, 좋아요, 구독, 예 이런거 있잖아요 예그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